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0월 9일 화요일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분석해보고 시나리오를 나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오늘도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보시는 이 것과 같이 6500의 지지선을 계속해서 존중을 해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추세선과 지지선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게 6640의 레벨도 또한 존중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 6640의 레벨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주 강하다는 강한 저항선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둘, 그리고 세 번까지. 세번에어 <웃음> 뚫는 시도를 하였지만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 가성화폐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가 보시는 거과 같이 지지선과 저항선 이외에 어, 전저점, 전고점 이런 것들도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될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시는 거과 같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너무나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가성화폐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많은 터치가 일어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언급했던 6650 6650과 6500이두 레벨이 큰 저항선과 큰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6650과 6500의 레벨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6650과 6500레벨이 뚫린다면 그 다음 레벨인 위로는 6750레벨, 밑으로는 64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두 레벨이 뚫리기 전까지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 올바른 타이밍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승 추세를 따라서 231 레벨의 저항선을 뚫으려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도 저항선 지지선이 될수 있고 여기도 저항선 지지선이 될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저점이나 전 고점이 지지선과 정선이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큰 레벨, 큰 저항선과 큰 지지선을 본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231레벨을 뚫은 직후 브레이킹 리테스트 이후 올라가서 다음 레벨인 240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을 잡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두 개를 이제 생각하시고 셀 포지션을 잡으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227에서 224레벨을 뚫은 후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인 215레벨의 지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이더리움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아주시고 이더리움 또한 238레벨에서 215레벨까지 잘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을 잘 선택하셔서 거래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아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58레벨을 뚫고 59레벨에서 반등을 하여 58을 현재 리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하락추세선과 59레벨의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 60레벨, 62레벨의 이 저항선까지, 다음 레벨인 다음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첫 번째 플랜입니다. 두 번째 플랜은 무엇이냐? 이 밑으로 58레벨 밑으로 내려가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56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전저점과 전고점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될수 있다. 이것을 유념하여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때 58.78이라는 지지선에 맞닥뜨려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조금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념하여 주시면서 거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880점을 만든 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880점을 칠까 하였지만 700점의 저항선 뚫지 못한 채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하락 채널까지 만들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4, 544레벨의 지지선을 뚫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레벨은 532 레벨의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바텀을 만든 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브레이크앤 리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매도를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블 바텀이 나온다면 545 레벨과 이 추세선이 뚫리고 리테스트를 당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주 적절한 상황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이 추세선을 뚫고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를 한 이후 올라가는 것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가상화폐를 분석해 보고 시나리오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석을 원하시는 페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화요일 오후 11시에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